자기야 많이 늦었지? 미안 됐어 뭐 늦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앞으로 그냥 너 마음대로 해 저번에 먹었던 거돈 아직 안 붙였던데 에이 그거 어차피 얼마 안 되잖아 얼마 안 되긴 땅 파면 그돈 나와 지금 바로 보내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요즘 관계가 좀 소원해진 것 같아 그래서 걔 너무 싸가지 없지 않냐? 야, 넌 어떻게 된게 매번 그렇게 험담만 하냐? 이제 더 이상 못 들어주겠어 생각해보면 왜 내가 매번 먼저 연락을 하는 거지? 짜증나네 나도 이제 먼저 연락 안 할래 자기 안 먹어? 아 먹어야지 왜밥 먹는 모습이 꼴보기가 싫지? 그리고 얘 이렇게 개못생겼었나? 아 미안 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 저녁 때못볼것 같아 약속 다음번에 다시 잡자 야너내 얘기 제대로 듣고 있는 거야? 어? 그럼 그럼 잘 듣고 있지 그래서 걔가 그런 말을 했다니까 아 그래 하 응? 너 반응이 왜 그래? 나 그냥 평소랑 똑같은데 아아 불편해 불편해 불편해 자기야 나 얼마만큼 사랑해? 이만큼? 크크 뭐 유치원생도 아니고 그런 유치한 질문을 왜 해? 예전엔 이런 거다 받아줬었잖아 오글거리니까 이러지 말자 흠응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단 말이야 그냥 내 마음이 식은 건가 아니면 좀 익숙해진 건가 나도 모르겠다 이제 늦었으니까 슬슬 헤어지자 오늘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응 아직 시간 꽤 남았는데 그리고 왜 갑자기 존댓말이야? 크크 <웃음> 너무 늦어지면 부모님 걱정하셔 해지기 전에 얼른 들어가요 오빠 요즘 이상해 뭐가? 예전에는 내가 무슨 얘기하든지 계속 질문해주고 그랬는데 요즘엔 왜안 그래? 물어볼 게 없으니까 여보세요 응 내일? 나일 늦게 끝나서 안될듯 주말? 나 주말에도 출근해야 돼서 어려울 듯 크크크크 그래서 엄청 재밌었어 그래? 그거 참 좋았겠네 그게 끝이야 평소 같았으면 좀더 아니 난 원래 이랬어 하하 오늘도 즐거웠어 들어가서 문자 할게 조심히 들어가 사랑해 나도 사랑해